안녕하세요 찬찬월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86년 미스터 유니버스 대회를 리뷰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펜터급이었는데요. 오늘 리뷰할 체급은 라이트급입니다. 라이트급 역시 86년 미스터 유니버스 대회 역대급 국가대표 선수들이 출전했었습니다. 바로 76년 미스터 코리아 박현철 선수 그리고 84년 미스터 코리아 한동희 선수입니다. 저희 역대급 국가대표 선수들에 맞서는 탑6에 진출한 선수들은 오세 구스만, 유날름 자나흐, 에즈메 사데, 그리고 헤르만 호펜디입니다. 이선수 중에 강력한 우승 모으는 디펜딩 챔피언인 헤르만 호펜디입니다.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경기가 펼쳐진 도쿄 요요기 체육관으로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1번 포즈,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우측부터 박영철, 한동기, 구주면, 허펜드사덱자나우 선수 순입니다. 자 1번 포즈, 한동희 선배님하고 박영철 선배님이죠. 가운데가 허펜드 제일 끝쪽이 자나우 선수입니다. 자 2번, 레스프레드 제일 우측에 있는 대한민국의 박영철 선수를 소개해 드리면요. 82년도에는 아시아 대회에서 전체 오버롤 했습니다. 그리고 76년도 미스터 코리아고요 전반적으로 밸런스도 좋고요 몸이 되게 체형 이쁩니다. 그리고 이런 클래식한 포즈를 잡으실 때이 박은 철 선배님의 이런 멋스러운 몸이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3번. 사이즈 체스트. 어, 사이즈 체스트는 아, 사덱 선수예요 네, 이집트 선수인데 강도도 좋고요 네. 자, 백덜 바이셉스. 어, 저희 대선배님들끼리 이제 대결이네요. 자 왼쪽이 한동선배님, 오른쪽이 박은철선배님입니다 백돌 바이셉스 후면 쪽입니다 so 가운데가 허펜드자 백라스프레드 이 클래식한 무대가 확실히 이쁩니다 네구즈만 선수도 몸이 좋고요 네. 자, 사이드 트라이셉스 측면 3두근과 대응근을 보여주는 포즈입니다 한동희 선생님저 때마다 포즈가 약간 네 부자연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부다미널은 타이 복직근하고 대퇴 사두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박여철 선배님 그리고 한대호 선배님 그리고 스만 오펜드 자 이제 기본 포즈 마치고요. 포즈 다운입니다. 자이 포즈. 이박현 선배님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클래식한 포즈가 굉장히 이쁩니다. 아 한동선이 강도 좋습니다. 네, 전면 강도 허펜드 선수죠. 네. 어, 허펜 선수 역시 저런 클래식한 포즈가 되게 좋아요. 네. 사택 선수죠. 아, 순위가 나오네요 저희 박연철 선수가 4위 그리고 에드네스 아덱 선수가 3위 2위는 미국의 호세 구스만입니다 그리고 0에 1위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티펜이 챔피언 헤르만 호펜 선수 호펜 선수는 강도도 좋고요 볼륨도 좋고 압도적이진 않아도 그래도 확실히 1등을 차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허펜드 선수의 프리포즈 영상 보시겠고요. 뒤 이어서 저희 대한민국의 박연철 선수도 프리포즈 영상이 나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